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일회성 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경우, 감액 통제하지 않고 합의 시 나머지 후유장의 보험금도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2-2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쟁점에 대한 검토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이었으나 그 이후인 2008년 10월경부터 미스터피자 동탄지점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게 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계약 후 알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 법인은 같은 해 4월 2일 및 4월 9일 등 2회에 걸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신청인은 적어도 2010년 4월 9일 이전에는 신청인의 계약 후알리 의무 후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척기간을 도과한 2010년 5월 13일에서야 당사자 간의 비례보상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점이나 합의 이후인 2012년 2월 25일까지도 종전과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가 계속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계약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사실이나 이륜자동차 탑승 중 사고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당시 합의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사실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합의시에도 민법 제733조상의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설령 이권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약관상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